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 장기면 두원리에 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기 위해서 장기면 두원리에 와 있습니다. 열어서 1, 2분 안에 주택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개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방향이 울산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바다 보입니다. 이 방향이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앞쪽에 펜션 두개 있습니다 펜션 사이로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이 부분에 하늘색 지붕이 있는 앞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는 완전히 표시나죠 이렇게 수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호박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차는 충분히 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집니다 오늘 주택입니다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방향이 울산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연계가 충분히 보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저기가동해 바다입니다 아주 색깔이 좋은 동해 바다입니다 이곳에 성소를 조금 하여 주택을 지으면 저 방향으로 바다가 아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쪽 담이 있습니다 지붕은 방수가 되도록 파란색을 칠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시면 지붕을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투를 하시고 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두 언니 바닷가에 왔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은 경주 간포 오류인 것 같습니다. 바닷물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부분에는 누수가 없습니다. 천장과 바닥, 벽면 모두가 깨끗합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 문을 열면 바로 주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도 아주 깨끗합니다 싱크대는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누수가 없으나 수리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방에는 누수인지 결론인지 약간 곰팡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 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면적은 116제곱미터 35평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면적은 122제곱미터 47평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38제곱미터 7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대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임야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으며 포장된 구기지 도로에도 접혀져 있습니다. 주택이 있으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원은 없습니다. 주택면적은 약 55제곱미터 16평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총수는 총수, 층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방 3개와 욕실 1개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주차대수도 없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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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